그렇지, 좋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라스트. 오케이. 지금 제첫 의류 광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하고 오늘 촬영 너무 재밌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옷 브랜드 모델이 돼서 촬영하는데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피트 너무 좋고, 질도 너무 좋고 그렇지, 이렇게, 어, 이제 이게 여기 눈 옆에 있는 거? 이렇게, 그렇지. 지금 여름인데 FW 가을 겨울 옷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헬 네, 푸드 티 그리고 이따가 집업 있는데 집업이랑 그 야상 같은 것도 자고 뭐 모자도 이쁜 거 같아요, 피시 그리고. 코드그라피 c g p 적혀있는 그 후드, 아그 셋업도 그 후드랑 그 셋업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핏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첫 의류광고 촬영을 했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의류광고가 들어와서 너무 좋았고 제가 직접 입어보니까 굉장히 핏도 너무 좋고 재질도 너무 좋고 되게 좋은 브랜드랑 함께하는 것같아서 너무 기분 좋요 <목소리로> 여러분 코시랑 코드그래피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아직 첫우유라 어,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그 모델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피 겨울 FW 촬영을 하나 왔어요. 저 머리 염색을 했어요. 염색하고 첫 촬영. 다소 되겠다 나오는 트레스입니다트윙습니다 <웃음> 났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제가 모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옷이 진짜 부드럽고 편해요, 엄청. 어, 진짜 진짜 거짓말 하나도.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촬영했고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코드그라피도 코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캐라떼, 프랑해.